아, F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음. 자, F 잡으실 때잘 이렇게 F 보여드릴게요. 음. 손, 1번 손가락 구부리지 않고 막대기처럼 핀 다음에 3번 손가락, 5번, 4번 이렇게 눌러요. 음. 그래서 힘을 좀 준다. 음. 절대 1번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고 음. 엄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올리, 올리지 않게. 음. 손이 크면 상관이 없거든요. 손이 크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. <웃음> <웃음> 걸고 있더라고요, 손큰 사람들은. <웃음> 네. 근데 우리는 손이 작으니까 좀 약간 엄지가 아래로 슬 좀 내려가서 네. 1번 자, 화면 봐보세요. 엄지 안 보이죠? 그죠? 오, 오, 오. 어, 엄지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요. 그러면 절대 F 소리 낼수 없어요. 누를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되도록이면 일본 손가락은 막대기처럼 핀다. 그래서, 그래서 바코드라고 하거든요, 이런 식으로. 막대기처럼. 그러면 F를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이번 주는 소리가 안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세만 내가 오늘 확실하게 익히고 간다. 그거에 좀 포커스를 집중하시면 됩니다.